와! 오,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다 와! 안녕하십니까 이위팀입니다 오늘도 배스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꽝을 쳤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비 맞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친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겁니다 바로 가서 배스 런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나람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같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여러분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디야, 어디? 어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매 잡았어! 와, 배스 엄청 차갑다. 아, 뭘 잡았어요? 지그지드 지그. 지그에드로. 야뭐 했습니까? 야, 아, 요걸로 지그에드. 아, 요걸로 이렇게 통통 튀겨가지고, 진짜. 와 역시 매니저 낚시꾼 매니저 아닙니까 아 진짜 얼굴 못 보여드릴 뻔했어요 다시 엄지척 한번 보여주세요 야야 <웃음> 저도 빨리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이 바람 엄청 부는 와중에 베스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와 어디서 잡았어? 저쪽 저쪽?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저기다 던지면 된다는 거지 내가 던져볼게 오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히트 와와오 히트 와와와와와잡았다와 <웃음> <웃음>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베스를 <웃음> 잡았습니다 오와 오, 오. 이야 바로 먹었죠? 야, 오, 와, 와, 와, 와, 아,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배스를 잡았습니다, 진짜. 와, 나온다, 나온다, 배스,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야, 제대로 먹었습니다, 제대로. 와. 오이트. 와 베스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와 뚱땡이 베스 뚱땡이 베스 와한30 조금 넘는 여섯 어, 개의 녀석이, 녀석이 잡혔습니다 야와 뚱땡이 베스 뚱땡이 베스 와 진짜 이렇게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계속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남기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거에 맞게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두마리째 와우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스 낚시를 해봤는데요 바람이 굉장히 부는 날씨였어요 며칠 전에는 계속 비가 왔고 그래서 오늘의 기운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배스 얼굴을 봤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